안녕하세요 데일리그라인드의 조강훈입니다 반스 팀 웰컴 비디오 송카리나로 돌아온 최유진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자기소개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반스코리아 그리고 팀머셜 스폰 받고 있고 대한민국 스케이트보드 국가대표로 활동하고 있는 최유진이라고 합니다 이번 파트로 반스 정식팀이 되었는데요 내가 반스 선배인 거 알지? 어 아, 알지? 네? 내가 반스 팀이었던 거 알어? 아니 모르죠 어, 아, 힛도 힛도 힛도 진짜요? 아, 네. 3년 동안 있었어 진짜요? 어, 너 젖병 물고 있을 때 이 개인 파트를 7개월 동안 되게 열심히 만들었는데 개인 파트를 만들어야 되는 그런 이유가 있었나요? 사명감이나? 왜그 네, 그러니까 인스타 비디오 좋고 다 좋은데 일단 개인 파트라는 음. 인스타 클립이랑은 완전히 다르죠 왜냐면 개인 클립은 약간 포트폴리오 같은 느낌이죠 약간 그리고 자기 스케이팅을 극한까지 끌어낼 수 있으니까 그게 좀 다르죠 음, 이번에 몇 프로 정도 끌어낸 것 같아요? 90%? 90% 네 90% 정도 끌어낸 것 같습니다 오 90%? 네 그럼 별로 안 했네? 100%를 안 했네? 아 아이... 어. 그때 당시에는 100%였죠 하지만 이제는 또 다시 실력이 늘고 여기 있으니까 다시 90% 촬영을 하면서 네. 훈련도 해야 됐잖아요 아, 그러...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했냐면 훈련을 낮에 한단 말이죠 낮에 하면 밤에 촬영을 한 거죠 밤에 촬영을 한 12시쯤에 가서 12시부터 한 새벽 3시까지 촬영을 하고 4시에 다시 들어와서 자고 다시 훈련하고 맨날 이런 식으로 했었어요 국가대표 활동하는 게 지금 실력이 늘은 거에 좀 도움이 됐어요? 아네 확실히 됐습니다 안정성이, 안정감이 늘어났죠 그러니까 테크닉적인 부분도 많이 부족했는데 확실히 국가대표 음. 되고 나니까 그런 부분들이 많이 보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원래 작년까지는 그 파크스케이팅 쪽에 관심이 많았는데 올해 되면서 갑자기 스트릿스케이팅이 더 재밌어지더라고요 자연스럽게 그냥 파크스케이팅에서 스트릿스케이팅으로 넘어간 것 같아요 내가 처음 봤을 때 푸시옥스 진짜 이상했거든요? 아예 이상한 건 아니죠 이상이 아니라 독보적이었다 아니, 독보적인 푸쉬오프 스타일이 진짜다 그러니까 솔직하게 말해서 독보적인 게 아니라 약간 좀좀 좀 찐따 같다고 해야 되나? <웃음> 아 이거 이거 편집되죠? 약간 그 안경에 이렇게 막눈 돌돌돌 돌아가는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그게 깐지예요 <웃음> <웃음> 솔직히 자기의 스타일이 그때에 비해서 훨씬 좋다고 생각해요? 아 근데 저는 그때도 마음에 들고 지, 지금도 마음에 들기 때문에 네. 그때도 마음에 든다고. 아, 그때도 안경 쓰고. 그게 어? 진짜 갱스터 바지 같은 거 있고. 그렇게 다닐 수 있어요? <웃음> 밖에? 못 다니지. 그러니까 그게 진짜 갱스터죠. <웃음> 아, 일단 알겠습니다. 네, 네. 네. 어, 갑자기 생각났는데. 네. 형이랑 스케이트보드. 아, 네, 그렇죠. 네. 형이 때린 적 있어요? 아, 네. 아, 아 있죠. 방송에서 욕하면 안 되죠. 어, 해봐해 해봐, 봐요. 해봐. <웃음> 네? 욕해 봐. <웃음> 형한테 할 말은 퍼큐 네, b 큐 손카리나 얘기를 하려고 보셨는데 에이. 얘기가 좀 길어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손카리나를 보면서 그 비하인드 씬을 얘기를 할 거예요. 음. 이한민 군이 찍은 아, 네. 손카리나 비사이드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웃음> 잠깐만. 네, 손으로 연주 한 번만 보여주세요. 아, 음. 이거. 아 이거 원래 잘 안보여주는거거든요 그걸 안보여주 맨날 하면서 <웃음> 아니, 그러면 안 되죠, 아, 신청곡을 신청곡... 아, 그럼 안되죠 신청곡을 해드릴게요 저는 네. 음, 어 음, 시... 스눕동노래로 신청곡을 하겠습니다 아 스눕동노래요 네. 진짜... 뭘좀 아시네요 네. 보여주세요 아, 얘또 카메라 앞이라서 긴장되네 <웃음> 잠깐만요 <웃음> 그렇죠? 이거 진짜 클럽에 쓰잖아요. 그럼 저도 모르게 부처한 점이 된다는 이유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이게 부러지기 전까지 진짜 잘 불렸거든요. 진짜 근데 왜 부러졌어요? 아, 이게 제가 팀워셔리2000 투어 때 어. 그냥 레째다가 어. 노즈에 나다가 노즈 브런트가 걸려가지고 딱손 짚었는데, 네, 그렇게 됐습니다. 아, 그래서 <웃음> 손가락이 부러졌다. 네, 그렇죠. 그러면은 그거는 노즈 그라인드 2 트위스트 핀거아 그렇죠. 어, 맞나요? 네 아... <웃음> 네. 아, 비디오를 보시죠. 네. 아, 이... 아, 이게 점자블럭이 있네. 네, 있죠. 아점자블록 어, 뺐네요? 네, 뺐어요. 아, 이거 두 번째 간 거예요? 아, 세 번째 간 거예요. 이게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보드가 양쪽이 다 부러진 상태예요 한쪽은 완전히 이렇게 됐고 아, 한쪽은 금 갔을 때 아니 근데 부러졌는데 네 그냥 부러진 거를 다시 펴서 타면 여분 네. 데크가 없어서 오 그냥, 아, 그냥 하, 가자 그냥 이, 마인드, 이 마인드로 했는데 근데 네, 타 네. 여기는 저랑도 찍었잖아요 네 그렇죠 이게 아마 저희가 딱 촬영 시작하자마자 찍은 클립일거예요첫 클립 아 이게 네저 손모양은 마음에 안드네요 <웃음> 여긴 여수죠 여수죠 있어. 어. 이거 이거 당해치기 같다고 네 그렇죠 아! 여수까지 다섯시간 넘게 걸리잖아요 아니요 그때 의외로 좀 4시간 반? <웃음> 4시간 반이나 뭐 <웃음> 아니 근데 하도 당해치기로 아! 네. 지방쪽으로 많이 내려가다보니까 네. 아, 사실 진짜 저는 아닌데거든요. 근데 진짜 대단한 사람은 진짜 한민영이 진짜 지치질 않아요. 그러면 음. 운전하면서 <웃음> 조는 거 아니에요? <웃음> <웃음> 딱 전쟁 진짜 딱딱한번 있거든요. 네. 얘기를 하면서 가요. 근데 그날따라 유독 한 명이 피곤해 보였어요. 딱 가다가 제가 딱 옆에 봤어딱 옆에 봤는데 한 명이 <웃음> <웃음> 어 이제 형형 일어나 야하니까어 유지현 고마워. <웃음> 어 진짜 큰일 날 뻔했네. <웃음> 큰일 날 뻔했죠. 조수석에서 있을 때잔적 있어요? 아, 전안 자요 어... 전 차에서 잠을 잘못 자기 때문에 뭘좀안 해? 좀 알죠 에티켓이요 엔티켓 된 친구네 아, 어, 에티켓이요 됐어요 알겠죠, 여러분? 그런 조수석... 손가락도 됐어요 아, 여기 킥플리 50 하지 않았었나? 아, 네, 그렇죠 아, 좀 쌉쌉대 아, 아, 쌉쌉쌉이었나? 네. 이건 같은 시기는 아니죠? 네, 그렇죠 어, 이거는 아, 근데 아유 참 먼저 창원을 <웃음> 열어서 나한테 뭐라고 반말했잖아 이건 뭐예요? 무슨 아니, 상황이 에요 왜? 내가 가고 있는 내가, 내가 내가 나한테 반말했으니까 내가 어이가 없으니까 어이가 가 거의 제가 내가 내가 본 여성분 중에서 가장, 가장 역대급으로 이상한 여성분이셨어요 네? 뭐 촬영하면서 싸운 적 없어요? 몇번 있죠 근데 저도 웬만하면 말로 풀어가는 스타일이라서 아 죄송한데 여기서 타시면 안 돼요 저도 이러고 싶지 않은데 여기서 타시면 안될것 같아요 하늘 경비한씨가 있는 반면에 아 학생! 야야야 이런 전배의할수 있잖아요 음. 그땐 저도 네 어..참지 못한다? 못참죠 <웃음> 이런 갭투 피프티 같은 거는 네 원래 그래. 계획해 놓은 그런 트릭이었어요? 아니면은 그냥 가서 생각나서 되는 거이 광화운.. 거 같은 경우에는 가서 즉흥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어, 음. 원래 도우 탈때네좀 이렇게 즉흥적으로 생각하고 타는 편이에요? 아니면은 뭐 어디 무슨 기술을 하겠다? 계단 몇 칸을 뛰어야겠다 이러고 정해놓고 가는 타입이에요? 아니요 저는 즉흥적으로 가는 타입이에요. 스팟 디깅하로 그냥 지방도 많이 내려가고 그냥 원 음... 원래 그렇게 막 많이 생각해 놓지 않아요. 그냥 그냥 랜덤으로 가고 거기에 있는 거 그냥 타는 거. 네, 그렇죠. 여기는 전주인가요? 네, 전주대. 음... 이거 몇번 걸렸어요? 아, 이건 0십 분, 십 분. <목소리> 아이 저, 저 이거 한 번에 다 찍은 건가? 전주 가서? 다, 다, 그렇죠. 다 그렇죠. 아이 숟가락이 되게 무거워 보이네요. 아꽤 무거워요 저거. 저거 의외로 팔 울리는다. 저 아저씨는 아저 아저씨가 맞습니다. 사실 <웃음> 사실 모르는 분이에요. 그냥 미스터 so. 유네 <웃음> 미스터 유. 네, 미스터 유. <웃음> 아유 유느님이네요. 도와주신 거. 그러네요 유느님 유느님. 아 그냥 거기 있다가 보트타는거 구경하고 아 근데 네. 저희가 혹시 이거 어떻게? 속도가 붙으데아 그냥 건데, 비디오에 감사하다는 말씀 흔쾅 케이아 그러면 되게 메달려라 해가지고 아 그냥 저렇게 네렇게 그렇게 한거예요 네. 몇번 시도한거예요 <웃음> 저것도 한 열다섯번? 스무번 했나요? 와 그러면? 그렇게 아, 많이 그냥 아. 거예요. 네 대접했어 콘돌이. 콘돌이. 네, 여기도 치아웃이 의외로 박세예요아 그러니까. 아저씨 어떤 여기 아저씨 두 명이거든요. 네. 어떤 한 분이 고, 그 경찰 공봉 있잖아요. 이게 잡으지는 거. 어. 그거 때고안 나와. 어, 이거 요. 뒤닥. 후드들 맞을 뻔했네. 맞을 뻔했네. 아, 그래서 제가 그런 때리실 거예요? 하니까 안 때린다고 하시면서 다행히 어. 아, 뭐 집어넣긴 하더라고요. 여기 광화문이죠. 여기, 네, 여기 저랑 백사이드 플립 찍었잖아요. 백사이드 레스형 프론트 레슨. 살짝 우와. 오른쪽에. 자료 하면 하나 더 보여줘야겠다 엑사에 <웃음> 좀찍는 음, <있지>? 네. <웃음> 아, 여기가 생각보다 땅이 미끄러워요 그때 스키가 어, 많아서 되는건지 어, 는데 <웃음> 지금 손 든거 보드 때리려고 든거아니에요네 맞아요 <웃음> 갖고싶 보드가 미워지더라구요 보드가 뭔제라고 <웃음> 판교죠 이거 근데 땅에서 잘못하지 않아요? 어우 못하잖아 근데 뛰는 거라 되는 건가? 네 아니 근데 뛰는 게더잘 되는 기술들이 있어요 아 맞아요 있어요 나도 프론사이플립을 처음 탄게뱅퀘스트였어 <웃음> 진짜.. <웃음> 어 제가 제일 좋아하는 스프링는 음.. 이게 5 걸린 거 <웃음> 아, 이게 이 부분은 잘랐죠 저는 아, 저는. <목소리> 어쩔 수 없습니다. 길거리에서 는거는 <목소리> 네, 그렇죠. 얼마나 걸렸어요? 는 저는 저는 저는 저는 저는 저는 저는 저는 저는 저는 저는 저는 저는 저는 저는 저는 저는 저가 저는 저는 는 저는 저는 저다 저는 저는 저는 저는 저는 저는 저는 저는 저는 저는 저는 저는 저는 저는 는 저는 저는 저 여기가 웅풀인가? 저도 인천쪽인가? 인천 쪽? 친구이친이친구이 친구는 네? 아, 이 친구는 이친이이친이친는이이친에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는이이이 친구는 이이친이친이 친구는 이친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 아. 이건 총네번 갔어요 네번이나 4번. 낮에 가면요 아예 트라이를 못하거나 못 네. 아니면 딱한번 그게 전부예요 와 이거 밤에 조명 이렇게 하면은 네. 그 밑에가 안 보이지 않아요? 떨어질 때? 그렇죠 강으을 해야죠 아, 그냥 네. 아 자신을 믿고 네. 뭘 따질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왜냐면 아더 이상 오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음. 네. 이제 영상을 다 봤는데요. 킥 플립을 가장 잘 활용하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킥 플립을 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킥 플립의 팁이 있다면 킥 플립의 팁이 있는 거는요. 일단은 그냥 앞으로 차면 돼요. 보드를 그러니까 다들 옆으로 차는 걸 생각하는데 보드를 앞으로 차면 됩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 트릭 팁이에요. 하다 보면 아 이거구나 하, 역시 역시 최유신이다. 이렇게 알게 될 겁니다 일단은 강습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웃음> 아니 저 꼬마 애들한테 인기 많아요 저저 저... 인기는 인기고 강습은 강습이지 아이 저저 저 엄청 잘 가르쳐요 아, 돈 받고는 강습하지 마세요 <웃음> 스케이터로서 다음 목표가 있나요? 사실 제가 7개월 동안 다녀면서 찐클리이 9분 30초 정도 되거든요 손카리나 애는 3분 30초 정도 썼으니까 나머지 2분을 음. 아마 다른 파트로 쓸것 같습니다. 아있쓰면 반스 비디오도 나오지 않아요? 데드맨콜링? 그렇죠 그것도 만들고 있고 그리고 다시 한명영이랑 다시 다른 비디오도 찍고 있고 음.. 뭐 엄청 많이 하네요. 아 바쁘게 살아야죠. <웃음> 오늘 정말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년에도 활발한 활동 기대할게요. Peace 아, 너 앞으로 뻑큐하지 말고 정들었어요. <웃음> 알죠? 저는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을 찍, 아 네. 옆에 사람을 네. 옆에 거. 사람을 가리키는 거죠. 저는. 아, 지금 저를 가리키고 있네요.